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웃음> 오늘은 이거 어 저기 나박김치 하얀 나박김치 여름에 시원한 동치미처럼 먹을 수 있게 하얗게 담을 거예요이정도로만 따듬고 무 이제 반개만 넣을 거예요 반개는 가릴 거고 반개는 썰어 놓고 얘도 배추하고 똑같은 크기로 너무 두껍게 썰면맛 없으니까 얄팍하게 썰어야 되거든 아, 무는 안인쳐도 되는데 배추는 좀씻켜줘야 돼요 두번 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한 30분 살짝 절고야 되거든 이렇게 한 30분 절거 절과 놓고요. 절거 질 때까지 이제 양념을 해야 돼. 쪽파. 쪽파가요. 요새 이제 머리가 이게 여물었어. <웃음> 좀 이렇게 잘게, 머리는 크니까 좀 이렇게 썰어주고. 당근이 깎아놨는데 까매졌어. 당근도 얄팍얄팍하게. 이번엔 미나리. 이거요. 돌미나리예요 내가 논에서 캐왔어요. 미나리 좀 넣어주면 국물이 향긋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늘. 마늘 8쪽, 생강 두, 두, 두 톨. 이거 채 썰을 거예요. 생강도 채 썰고. 생강 채 썰어갖고 넣어갖고 국물 떠먹을 때 하나 씩 씹히면요. 향이 좋더라고. 음, 아, 이게. 청양고추, 이렇게 매운 거예요. 넣으면 얼큰하라고. 좀 빨갛고 파란 것좀 넣어줘야지, 이쁘게. 씨는 빼고. 어슥 어슥하게, 이렇게 썰면은. 너무 잘해, 고추가, 이거니왜 <웃음> 이렇게 새콤하냐, 고추가. 이게, 저기, 청양이라 이래. 청양이? 청양. 청양. 청량. 흐흐흐, <웃음> 무슨 청양이야. 흐흐흐. <웃음> <웃음> 무슨 청양기라 그래. 나간장하겠네 <웃음> 씨를 빼야지 지저분하니까. 다 썰었어. 나 이건 다 썰었어. 이제 무하고 배만 썰면 돼. 자 이렇게가 양념으로 들어갈 거. 배두 개, 사과 하나, 무 반쪽. 이 배를 갈아 넣어야지 국물이요. 다 먹을 때까지 너무 시원하니 맛있어요. 이믹서기에다 갈아야 되니까 이렇게 잘게 쪼개야돼 사과는 내가 사과를 왜 넣냐 그러면 사과는 약간 달콤하면서 새콤하잖아요 그래서 국물이 조금 새콤한 맛이 나라고 사과를 조금 넣어주려고 사과가 크면 큰거 하나 넣어도 되는데 이게 하나 넣기는 좀 적힌 전데 그냥 하나만 넣을래 내가 이거 무를 그전에는 안갈아서 넣었는데 물을 한번 갈아서 넣으니까 너무 국물이 맛있더라고요 시원한 맛이 나고 다 먹을 때까지요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물김치 담으면은 물을 넣어요. 여러분들도 물을 한번 넣어서 물김치 담으보세요. 맛이요. 확실히 틀려요. 이게 흐름이 흐름이 없으면은 믹사기에다 갈아가지고 보자기다꼭 짜면 돼요. 여기다 부셔야 돼. 요 넘치니까. 이게 준비, 야채 준비하는, 양념 준비하는 사이에 이렇게 배추가 살짝 절거졌네요. 응. 딱 좋아. 이 통에다가, 야, 이, 하우, 와우, 막 고추 셨더니대치이 나와. 이 통에다가 바로 야, 국물을 만들 거야. 물 2L하고 이게 알칼리수예요 3L정도 붓고 뱀물 가는 거 붓고 여기에는 멸치액젓 아, 200ml 줘어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돼요 나는 내 입맛에 맞게 하면 되니까. 이게 약간 국물이 짭조름해도 괜찮아요. 먹을 때 약간 짭조름하면은 물을 타서 드시면 되거든. 동치미처럼. 더 내야 되겠네. 지금 배 이거 배가 들어가서 국물이 달짝지근하네요. 여기또 뭐를 넣냐 그러면, 어, 신화당이나 뉴스가 넣어주면은 이게, 배추랑이요, 아삭아삭해요. 다 먹을 때까지. 물르지 않고. 티스푼으로, 한, 반 정도? 넣어주면. 이게 이제, 그, 빨갛게 동치미, 저기 저, 뭐냐나박김치 담으려면 고춧가루 물을 푸는데, 나는 여기를 동치미처럼 이렇게 하얗게 담을 거예요. 그래도 소금을 좀더넣야 되겠네. 더 넣어야 되겠네. 이 자기 국물을 좋아하시면은 국물을 더 많이 부어도 돼요. 나도 이게 먹다보면은 국물을 좋아해가지고 꼭 건더기가 더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봐서 조금 더 붓든가 그래야겠어요. 이게 좀 하나 안차게. 김치통을 하나 안찰것 같아. 생강도 다 넣어주고 파. 이게 지금 숨이 좀덜 죽어서 국물이 좀적을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물을 어, 국물을 좀 놔도 조금 더 부어야 될것 같아 이 통으로 하나 차게 그냥 국물 추가할 거야 1리터 1접 100ml 신화당도 추가로 좀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금 소금을 이제 간 맞추면 이렇게 국물 많이 해가지고 밥도 말아먹고 너무 시원하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쯤 그냥 실오에나왔다가 익으면 김치냉장고 넣어놓고 어, 먹으면 시원한 좋아요. 그리고 더 시원하게 드시려면은 이 국물을 그 얼음팩에다 얼음 그 있잖아 얼리는 거 거기다 넣고 얼려가지고 먹을 때 얼음 동동 띄어서 먹으면더 맛있어요. 물을 넣으면 싱거워지니까 요 국물을 얼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나박김치 하얗게 한개다 했어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